안녕하십니까 노년동움 장사꾼 성광수입니다 오늘 장사할 때 고기를 어떻게 가격을 책정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확인을 하고 원가를 계산해야 되는지 황소고집 사장님하고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릴 텐데 제일 먼저 가격을 책정하려면 어떤 부위를 얼마나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 소고기 한짝을 발골을 했을 때 어떤 부위가 우리가 많이 나오는지 적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가격 책정도 또 틀려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황소고집 사장님이 발골을 하시면서 부위별로 일단 나눠서 가격 책정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발골 작업부터 해서 부위별로 나눠서 가격 책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드릴 텐데 일단 먼저 부위별로 나누는 모습을 한번 보시죠 자 사장님 네, 네. <웃음> 네. 네. 여기 황석오집 사장님이시고요 네. 오늘 저하고 같이 소한 짝을 어떻게 발굴을 해서 부위별로 어떻게 나누는지 그 모습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사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웃음> 요게 안창살이에요 소... 그에서 황제살이라고 제일 귀한 살이죠 안창살이 어디 쪽이라고요? 네, 여기 붙어있는 거 사람으로 아. 치면 횡경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내장을 감싸고 있는 부위인데요 제일 풍미가 좋고 제일 담백해요 제일 고급 부위예요 안창과 토시 고기 두 개가 소고기 황제살이에요 그래서 옛날 농사짓던 소를 먹었을 때는 이 안창을 먹었을 때 풀레음이 났다그래요 그런데 지금 소는 사료를 먹기 때문에 고그 풍미만 있고 옛날처럼 그렇게 플레까지는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호주산에서 난다고 하더라고요. 방목을 해서 키우니까한 짝을 발굴했을 때 네. 지금 비계 부위나 이런 부위가 거의 많이 이제 노수 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예, 이거 실질적으로 뭐 30kg든 40kg든 했었을 때 뼈랑 지방이 반 이상을 그렇게 차지해요. 예, <웃음> 네, 고래소 소고기가 그래서 비싼 거예요. 예. 반찬이 얼마 안 나옵니다. 네. 실질적으로 네. 이것도 막 작업하고 기름작업하면은 빵에 따라서 조금 틀리겠지만 작으면 한근. 많으면은 한 800g, 1kg까지 나오는 소도 있고요. 음. 보통 한 7, 800g 보시면 돼요. 이게 음. 여기 안창살이고요. 여기서도 지금. 이 덮여 있는 망막 부분 네. 다 제거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한 600g, 700g밖에 안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오늘 거 나오면 한7 0 0에서8 0 0 사이 나올 것 같아요 음. 한근이 조금 넘는다고 보시면 돼요 소 무게마다 틀리겠지만 요게 일명 넥타이살이라고 불리는 데거든요 바로 이 안창 밑에부터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조금 이기적인 육부장이나 조금 못된 망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래서 요거를안창으로 껴서 팔거든요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어, <웃음> 그런 부분을 잘 네, 보시면 드실 네. 어, 때도 혹시 알고 드시면 네. 맛있으니까. 보시면 이게 이렇게 이게 뭐 나쁜 고기가 아니라 음. 안창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하는 건데 요거 음. 넥타이 살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요거 이렇게 덧살로 하시면 참 맛있어요. 요것도 어, 안창보다는 맛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눈탱이치기가 좋은 아 고기죠. 단체 회식이나 음. <웃음> 그런데. <웃음> 아니면 술 먹고 취한 취객들이 만약에 추가 고기가 나왔을 때 이런 분끼어서 들어가는 경우도 일부 있다고 해요 근데 저는 안 그래요 모든 정육인들이 했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게첫 번째가 안전이거든요 왜냐하면 칼이랑 골절기를 다루기 때문에 다치면 은뭐 일단 자기도 손해지만 가족들이 또 손해고 회사한테도 손해고 본인이 제일 크죠 일을 못하고 아프니까 그래서 안전이 제일 우선이에요 그다음에 이거를 저는 배울 때 이걸 거단창이라고 배웠거든요. 이거를 배웠을 때, 이면 안창 안에 있으니까 이거를 거단창이라고 부르셨는데 무슨 뭐, 거단창인데 다뭐 뜬살 아니면 갈비 덧살이라고 이렇게 음. 표현하시는 게 맞으실까요? 갈비 덧살. 예, 이걸 일명적으로 다. 음. 소 부위는 대체적으로 크게 열개 부위로 나뉘어요. 근데 더 세분화 해가지고 서른아홉 개 부위로 지금 우리나라 그 축산물 쪽에서는 그렇게 지금 음. 판단을 하고 있는데 더 세부적으로 하면 더 나뉘고 있어요. 그 중에 10개 부위 중에 이 갈비가 들어가요. 안심, 등심, 채끝, 목심, 앞다리, 우둔, 보였냐 뭐 설도, 그 다음에 갈비 이렇게 돼 있어요. 10개 부위.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이 갈비 작업 중에 첫 번째 위험한 고비가 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마구리뼈를 제거할 거예요. 이때 제일 많이 다치세요. 정육인들이. 몇초안 걸리지만 처음에 할때 정말 이거 이것도 매일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심한 사람들 다칠때고 배를 찔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거 갈때 특히 마구리를 뗄 때는 작업을 조심해서 해야 돼요. 마구리 사는 왜 떼겠네. 요아 그리고 맞다. 이게 차돌베기예요. 여기에 차돌베기가 붙어있을 건데 이렇게 해서 이런 거는 이렇게 차돌베기 이렇게 해서 단골들 오시면 제가 오실 때 눈치껏 불판 위에 싹 올려드려요. 이게 차돌베기 <웃음> 오, 살 자체가 차돌백이에요. 예, 차돌백이에요. 예. 그러니까 음. 예. 차돌은 요게 기름이 아니라 여기 음. 성장판이에요. 성장판. 음. 아, 예. 예. 음.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기름. 소 기름 중. 에 그리고 이쪽에 원래 제비추리가 붙어 있어요. 요게. 지금 이렇게 긁어서 흔적만 남아 있는데 그래서 갈비를 할때 갈비 안에 제비추리랑 토시랑 토시는 한 쪽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소한 마리 중에 다 쌍으로 있는데 토시만 외톨백이 하나예요. 간바지살이라고 불리는 거. 자, 갈비 뒤집을 거예요. 네. 자, 여기 겉딱지라고 불리는 건데, 요거는 고기처럼 보이지만 고기가 아니에요. 근데 고기로또 쓰시는 분도 있어요. 푹 삶아 가지고 얇게 찢어 가지고 양지처럼 그렇게 내시는 분도 있고. 그냥 버리시는 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육수배기용으로 이걸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면 손은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손은. 손은 기름은, 이 기름도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수가 업체가 있는데, 이거를 화장품 연료나 비누 만드는 데 쓰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갈비를 작업을 하면 첫 번째 양지가 나와요 이걸 겉에 있다고 해서 겉양지라고 부르거든요 말 그대로 국거리예요 국거리. 예. 예, 국거리가 여기서 한 2kg 이상이 나와요 을 해가지고 좀 좋은 거를 그러니까 매번 저는 이렇게 소를 살때 제가 그래도 마장동에서 육가공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육가공 사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지금 딴 곳은 아마 2만 원, 2만 천원 받을 거예요. 이 납품 가격이 갈비를 받는다면 그나마 저는 그 사장님이 조금 먹고 살으라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러니까 그날 소를 시키면 그날 작업한 것 중에 제일 좋은 거 왜냐면 제일 도둑이 제갑안 주고 좋은 거 달라는 게 제일 도둑이잖아요 그럼 분명히 거기서 눈탱이를 친단 말이에요 라벨을 간다든지 아니면 기름을 많이 붙여온다든지 차라리 제값을 주고 뭐 형님 저 그날 오늘 잡은 것 중에 제일 좋은 거 놔주세요 그게 제일 맞더라고요 줄거 주고 받을 거 받고 갈비 해체는 보통적으로 전문가 정육인들이 했을때한 시간 정도 하시면 은 잘하시는 거예요. 음. 한 시간 안쪽으로 끝내야 되는 게 고기는 이렇게 상온에서 있었을 때 음. 45분 정도 이상이 되면 고기가 이제 그때부터 부패가 시작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베테랑이거나 프로면 그 안에 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요즘 여기 가로수길 쪽에 이제 예. 소고기 하는 집이 거의 다 없어졌다. 예, 저저 혼자 살아남았어요. 아. <웃음> 지금 손님 많이 늘긴 했어요. 예, 이제 조금씩 그렇군요. 그래도 예 단골분들도 음. 계시고 음. 막. 검색도 해서 오시고 음. 또 소개도 받아서 이렇게 오시고 해서 음. 감사드려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양지가 나옵니다. 여기 일명 저희 업자들 얘기할 때는 빨래판이라고 하는 부분이 빨래판처럼 생겼다고 해서 나중에 한번 원형 모습 보여드릴게요. 비계가 생각보다 많네. 그러니까 소한 마리 도축했었을 때이 갈비가 가장 많아요 기름이. 그러니까 많은 기, 강력한 기름을 걷어내고 얻어지는 게 갈비살이라. 그래서 보통 저 같은 경우는 갈비살을 이렇게 싸게 파는데 보통 딴집 가면은 갈비살을 비싸게 받는 이유가 이게 막대한 노동력과 시간이 들어가서 이렇게 비싸게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집은 싼데 이 집은 왜 비싸냐면 소비자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아니라 만큼 인건비가 들어가고 이걸 또 골절기를 쓰고 또 뼈를 또 커팅도 하고 생갈비를 뽑으려면 그걸 해야 되거든요. 이거 뭐한 사람의 손가락에 달린 거라 그래서 생갈비가 비싼 거예요. 갈비탕이 그래서 만 원이 넘는 이유가 또 그렇고 왜냐면 골절기를 다루기 때문에. 음, 칼집도 가져요 그렇죠 일일이. 다급 많이 들어가는거 예. 손님만 음. 많이 오시고 맛있게만 드시면 음. 그런 게또 보람을 느끼죠. 아 맛있다 하고 가시고. 가족분들도 또 모시고 오시고 하면 거기에 보람을 느끼죠 자 이제부터 도끼살이 나올 거예요 이게 왜 도끼살로 불리우는지 제가 한번 이걸 떼어내서 설명을 드릴게요 도끼 사이에? 예, 꼭 모양이 도끼. 우와, 다, 다 예, 다 머리 같지 않나요? 이두 개가 딱나오거든요 음. 이것도 엄밀히 말해서는 다뜬 살. 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도끼처럼. 음. 음. 음. <웃음> 도기자, 네, <웃음> 그래서 그냥 일명 저희도 이름도 참잘 지어요. <웃음> 이 소고기가 저 그래도 서울 올라와 가지고 자리 잡게 해주고 와이프도 만나게 해주고 사랑스러운제 딸도 낳게 해줬는데 이제 뭐 앞으로 장사도 잘될 거니까. 네. 자리 잡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자리 잡고 나면 네. 편할 거예요. 네 <웃음> 저는 제일 좋았던 게 제가 창업을 했었을 때 계속 일을 할수 있어서 좋았어요 왜냐면 저희 정육인들도 저도 서른에 시작했지만 뭐 20대 시작하신 분도 들 있는데 20대에서 30대까지는 행복해요 기술 습득도 빠르고 왜냐면 힘이 좋으니까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마흔이 넘어가거나 이제 50이 다 되면 선배들도 봤었을 때 나중에는 체력이 안따라주고 부상 때문에 고조적인 뭐 어깨 부상인지 허리 부상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치거든요 이건 몸으로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혼자 와서 하루에 열짝가는 거랑 아무리 기술 좋아도 다섯 뭐 짝가는 거랑 틀리잖아요. 이것도 다 뜬살이에요. 오늘 건 특히 더 맛있어 보이네요. 특별히 부탁했더만. 음. 앞으로 맨날 촬영했다고 더뻥 까야 되겠는데. <웃음> <웃음> <웃음> 여기 가만히 보시면 은 여기 왜 빨래판이라고 불리냐면 <웃음> <빨래판처럼> <웃음> 예. 음. 그렇게 해서 그냥 일명 그냥 약칭은 그냥 빨래판으로 예, 이렇게 통해요. 그냥 정육인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빨래판처럼 생겼다고 해가지고 또 결도 또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나니까 그러니까 이걸 또 정확한 명칭은 또 속에 있다고 해서 소경지라고 부르는데 보통 빨래판, 뭐 거댕지, 소경지 어디는 또 우아하게 또창갈비살이라고도 부르더라고요. 창갈빗살? 네. 창갈빗살 그러니까 이게 이쪽도 만약에 구이로 쓴다고 하면 요만큼이거든요요만큼이 음. 아. 쪽은 진짜 양지예요, 말 그대로. 아. 근데 이 쪽은 이렇게 구이로 해도 손색이 없어요. 예. 음. 네. 그래서 그걸 찬갈비라고? 네, 그래서 이제 또 만들어낸 거죠. 음. 또 이름을 또 네이밍을 또 좋게 해서. 근데 또 엄밀히 따지면 갈비 안 있는 살이니까 요거를또 음. 부정할 수는 없어요. 음. 엄한데 뭐 앞다리, 뒷다리에 붙어있는 거 떼다 하는 것도 아니고. 갈비에 붙어 있는 살이라. 저희 구이용은 이 갈비 쪽이겠구나. 네. 자, 여기 빨랩. 음. 따지고 보면은 이제 이쪽 보시면은 여기 이제 마블이 이쪽까지가 형성돼 있어요. 음. 이쪽까지 골에서 이쪽까지 음. 쓰는 거. 예, 예, 예. 음. 골에서 여기까지는 음. 구이를 아, 쓰면 예, 중간에 예. 중간에 요거는 참글. 예. 요거는 그러니까 어, 양지. 예, 양지하면두 음. 양지 개가 나오는거죠. 음. 꿈을 또 키우기 위해서 마장동 육가공을 들어갔는데 거기는 또 난고기는 또 초인들이 또 엄청 많은 거예요. 음. 제가 그래서 거기에서 이 갈비 장인을 세 분을 만났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실력이 음. 그때 좀 많이 조금 업그레이드가 됐죠 제일 또 거기서 잘 들어간 게 유통이라는 거를 배울 수 있어 가지고 그게 참 좋았죠 여기는 무슨 사이에요? 여기? 네 여기가 딱 맛있어 보여요 <웃음> 네 <웃음> 여기가 뭐냐면은 이쪽 원래 등심이 있었어요 음... 여기 이게 살치예요 살치? 네 이게 살치인데 아... 쉽게 말해서 음...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쪽은 등심. 등심 이쪽은 갈비에 붙은 게 살치인데 살치. 요거를 보통 이제 갈비 본살 꽃갈비살, 음. 꽃살, 꽃살, 살치 부르기 나름이에요 음. 그래서 저희들이 갈비살 때 제일 많이 싸우는 게 뭐냐면 은 여기서 등심이랑 분리되잖아요 음. 여기에서 이렇게 눕혀서 하면등심이 붙잖아요 음. 이 살치가 그러면 저는 이 갈비살 때 제가 손해잖아요 음. 그래서 항상 전화할 때형 오늘 왜 이렇게 눕혀놨어 채워줘그거예요 <웃음> 모든 갈비하는 사람들이. 왜냐면 이쪽이 보시다시피 제일 그러니까 갈비살 때 여기 보거든요. 다들 업자들도 여기 보세요. 막을 예. 살성 꿀팁이다. 예, 예, 예. <웃음> 근데 이 작업도 또 이제 요게. 예, 네, 거 막을 벗겨내는 거거든요. 우리 직원들도 저 우리 고기 저막 제거하는데 음. 시간 엄청 들여. 네, 그럼요. 정선 작업이. 음. 이렇게 보면 이 외형이 이때가 제일 예뻐요. 음. 이때가 이렇게 해놨을 때. 긴 작업 했었을 때. 이때가 제일 예뻐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하이라이트가 나와요. 예전에는 제가 생갈비를 뽑느라 이걸 뼈를 빼대로 했는데 지금 모둠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다 분해를 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갈비살, 뭐 안창살, 아, 살치살, 살치살 막 이렇게 생갈, 나눠서 어, 네. 생갈비, 양념갈비까지 팔았어요 나눠서 팔았는데 그러다 보면 하나가 팔리면 나머지 부분은 안 팔리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단점이 있었죠? 제 딸이 다 먹었죠. <웃음> 그거를 없애고 그리고 수익을 더 창출하기 위해서 모둠으로 하니까 이제 노스 나는 부분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노스 나는 부분을 없앴기 때문에 조금 더 양을 더줄 수도 있고 손님들도 이, 이쪽 부위 저쪽 부위 같이 먹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고 어, 그런 부분을 제가 주문을 했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단가를 지금 책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조금 갈비에서 좀 하이라이트거든요 요거를 뗄때 손님들이 못 참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먹고 싶어서 <웃음> <웃음> 살치살? 네. 이게 살치 네. 이제 살치살. 2kg 조금 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종으로 했었을 때예2 k g 넘고 3 k g 좀안될것 같아요. 칼집 넣는 이유는 이거를 뼈에 예, 예. 살이 안붙고쏙 빼놓으려고 음. <웃음> 칼집을 넣는 거예요. 뼈에 갈비살이 붙으면 말 그대로 그냥 잡뼈, 잡뼈니까. 아 그리고 뼈도 앞쪽 뼈인지 뒤쪽 뼈인지에 따라서 또 말이 틀릴 수 있죠. 그, 아 제가 이걸 설명 안 해드렸구나. 육가공에서 만약에 대형 육가공이면 만약에 업체가 어디 납품, 어디 납품 이렇게 어느 정도 왁구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 이쪽은 눕혀도 돼 이쪽은 세워 이쪽은 깐깐해 <웃음> 네, 그래서 크레임을 계속 걸어야 돼요 할때오늘왜 이렇게 눕혔어 네좀 세워줘 그래야 저희가좀더 나오잖아요 기름은 붓는 것보다 살이 더 붙는 게 그것도 이 살치가 더 붙어오는 게 저한테는 그거니까 근데 이게 또 육가공의 또 단가가 뭐냐면 은 갈비는 육가공도 마진이 없어요 육가공 이 사람들도 갈비 이거는 뭐 많이 하면 마진이 좋겠지만 이거는 마진이 조금 희박한 거고 등심이 짱이죠. 그러니까 등심에 붙이는 거죠. 그걸 또 이해 못 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그쪽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똑같이. 그러니까 얼만큼 내가 꼼꼼하게 저거 어필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 환비이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럼 이렇게 해주는 거고 아무 말안 하고 있으면 계속 그러니까 꼭한번 이렇게 해와요. 무조건 어디든. 잘 납품하는 것도. 그래서 말안 하면 계속 그렇게 가는 거고 중간에 한 번씩 한 번씩 꼬집어주면 바로 하면 은 피드백을 그래서 바로바로 바로 오죠 아 쟤는 저러면 안 되겠구나 아, 그것도 다 배운 거예요 마장동에서 <웃음>